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럭키 센터에서 좀 다크증이 열심히 뽑기 돌리고 있는데, 이게 100개가 있으니까 추억의상점이 없는데 골드기요. 자, 가볼까? Let's go! 드링걸즈루 치어리더봄 에너지 크리스탈 어.. 극혐 자 다시 뽑기 과연 블랙 트렌치코트 아이 스티커 이씨 극혐 다시 또 블랙 트렌치코트 그린걸즈 양갈래 해요 나비 날개 어 극혐 어 가면 씨 다시 뽑기 자 30개째 30개 태웁니다 과연 아쓰잘데기 이거 원래 근데 뭐야, 이거? 주황, 해물 선물함? 아, 저것도 별로일 것 같은데. 이거 근데 자동차 맨 마지막에 확, 확정으로 나오지 않나? 이거, 이런 거. 그렇게 알고 있는데. 슈퍼구상. 레전드 해독기. 다시 열 번. 행운의 편지? 미인? 망 삐리고만 아아 어... 암흑룡의 뿔 밴드 하비 형 이번 쇼미도 보시나요? 당연하지. 형 쇼미 매니아 아니겠니? 아이 아이 아, 카트 페인트 씨, 아, 어, 등장식 이거 는14 번. 풍선 100개 나왔다. 라스트, 라스트 팡. 아, 이거 딱 봐도 이거 사이즈 나오네, 이거. 오케이, 코인 2000개. 괜찮네. 이 골드 기어를 60개 못 사나?